숲속 마을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며 살고 있었지만 그중 여우는 아니었습니다. 쭉 찢어진 눈과 기다란 얼굴을 가진 여우를 보며 동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우는 우리에게 황한한 것이 분명해. 볼 때마다 눈이 찢어져 있어. 맞아. 저 여우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 분명해. 여우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겼을 뿐이야. 내가 우리 숲속 동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에 속상해진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숲에 가서 동물 친구들을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가방을 메고 친구를 찾아 떠났습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던 여우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물어볼 곳을 찾다가 당근을 먹고 있던 토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끼야, 내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다른 숲으로 가는 길좀 알려줄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날 놀라게 하다니! 역시 여우는 쭉 찢어진 눈 때문에 심술 맞아! 토끼는 화를 내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여우는 속상했지만 다시 길을 물을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버섯을 캐고 있던 너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구리야, 내가 길을 잃었어. 좀 도와줄래? 너구리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웃음> 난 여우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내 버섯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은걸? 너구리는 여우의 말을 들은 채 안하고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참 어디로 가야 새로운 숲으로 갈수 있는 걸까? 여우는 한참을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는 우는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리를 다친 사슴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아 무슨 일이야?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아파. 목도 너무 마른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여우는 메고 온 가방 안에서 물과 아픈 곳에 바르는 약을 꺼내어 사슴을 치료해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사슴은 기뻐하며 여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너는 정말 친절한 친구구나. 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숲속에 가지 않을래? 정말? 너무 기쁘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여우는 사슴과 함께 사슴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만난 토끼와 너구리가 있었습니다. 사슴이 기뻐하며 아까 여우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토끼와 너구리에게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토끼와 너구리는 깜짝 놀라 여우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여우야, 아까는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쁘게 이야기해서 속상했지?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너구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우야, 버섯 좋아하니? 내가 선물로 줄게. 아까는 내가 너무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겠니? 여우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야. 대신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줄래? 여우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여우는 찢어진 눈이어도 길쭉한 얼굴이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의 친절한 마음 덕분에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다른 이야기도 볼까? 어? 오늘도 주인님이 벌써 오셨어. 얘들아, 다음에 만나자. 안녕.